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러볼 지역은 인천시 영종도 운서역 일대입니다. 창업지역과 운서역을 거쳐서 인천 영종 SK뷰 청약예정기까지 도보로 살펴봤습니다. 시작은 영마루공원입니다. 여러분들 제 뒤로 보이시는게 영마루공원이에요. 여기 영마루공원이라고 되어있죠? 이쪽으로 쭉다영마루공원이고요왜 영마루공원인가 본다 했더니 약간 그 젊은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원 같습니다. 뭐 정확하지 않지만 왜냐면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램도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은 이제 너 6교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6교 이쪽 보세요 이제 넘어가면 이름 뭔지 아세요? 안마르공원이에요 <웃음> 운석 일대가 꽤 번화해요 그 이유가 20년 된 아파트들이 저쪽에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가 있으면은 상업시설 들이 이런 것들이 번화하잖아요 발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다른 곳들보다는 어, 여러분들 아, 영종도가 이 정도 발달한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괜찮은 곳입니다 자, 이쪽을 이제 저희가 갈 텐데 이쪽이 상업지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곳은 이제 이름이 뭐였지? 안마르공원 <웃음> 안마르공원이고 저 옆으로 이제 상업지구들을 보게 될 거예요 안마르공원을 통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해서 만든 도시의 상업지구들은 보통 뭔가 커 예를 들면은 저쪽에 보면 다이소도 엄청 크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도 미니스도 보세요 여러분 되게 크지 않습니까? 왜냐 아무래도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가나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큼직큼직하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꽤 메리트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길이 정비가 잘돼 있으니까 좋죠 여러분, 마트 엄청 크죠? 말하고 나니까 꼭 마트 가내거 같네? 내것도 아닌데 <웃음> 저랑 이마트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자, 운서역 가려면 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어? 옆에 운서역, 운서역 엄청 크죠 여러분? 엄청 커, 엄청 커 와우 엄청 큽니다 저희가 지금 운서역 광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운서역은 공항철도예요 2호선 라인으로 가고 싶으면 홍대 입구역까지 쭉갈 수가 있고요. 4호선에 타고 싶으면 서울역까지 쭉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쭉 오는 그런 기분이에요. 어, 사람이 되게 많죠? 문사역이 이용객이 되게 많더라고요. 문사역 내리면서 문사역에 사람들 많이 내릴까 싶었는데, 어, 진짜 많이 내리더라고요. 여기서 뭔가 있나? 놀만한 게 있나? 아 그리고 이쪽에 저희 가는 쪽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외국인들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려고 이쪽에서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들 많이 내렸나보다 외국인들도 많이 내리더라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2번 출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1번 출구로 들어온 거예요 2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이쪽은 또 새로운 상업지대들이 나옵니다 아쭉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현장이 아마 보일 거예요 현장에 되게 가깝거든요. 분위기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인지 전경이 어떤지 이쪽은 아까 1번 출구 쪽하고는 다르게 조금 조용한 그런 분위기죠 동네가 두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에 메역박스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만큼 이쪽으로 유동인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겠죠 네, 현장에 왔는데요 자, 현장에 왔으니까 여기가 현장이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본 상업지구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저희가 지나쳐 온 운서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공원들이나 저쪽에 뭐 공원이나 이런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공세권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자, 현장은 여기까지 다둘러봤고요자 이제부터 모델하우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39A 타입을 살펴볼 건데요. 네, 텐션이 낮다고 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웃음> 자, 이제 먼저 주방이에요. 주방. 어, 공간 살펴볼 곳이 많아서 공선이 좀 짜기가 어려웠는데, 어, 이거 뭐야 이거. 네, 주방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주방은 일반적이에요. 제가 아까 놓쳤는데, 이렇게 다 해놨네요. 어, 여기까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말아 올린다라고 보통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얘기하거든요. 적당한 표현을 모르겠어. 어쨌든 이거 얘하고 이, 이 벽을 하나로 만들면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인테리어 좀 신경 썼고 제가 좀 신기했던 게이 밑에 냉동고가 있어요. 이거, 이거 보세요. 그쵸? 그렇죠? 신기하죠? 냉장고가 옆에 또 있거든요. 냉동고가 여기 따로 있어. 냉동을 많이 하나요? 좀, 좀 젊은 사람들은? 혹시 1인 가구가 많으니까 네. 냉동식품 제가 태어 바로 태우고 올수 있게 아 밀키트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구나. 오 진짜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비스포크. 요즘 뭐 비스포크 많이 하니까 한번 열어만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비스포크는 뭐 삼성에서 만드는 거니까. 근 이게 이 평면을 보고 여기 아일랜드 있고 아일랜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이 평면을 보고 어, 저희 실장님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일 실장님은 1인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주방 공간하고 이 생활 공간, 뭐 여기 방이 하나 있는데 이 공간이 분리되는 게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주방에서 좀 냄새나는 거를 먹거나 아니면 기름이 튀는 거를 하거나 그런 요리을 하게 되면은 이막 튀고 튀 냄새가 넘어오니까 여기 생활 만족도가 게 떨어지는데 이 공간을 이렇게 분리해두니까 이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1인 가구한테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런식으로따라다라따네 <웃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여기는 생활공간이니까 자는거 말고 는 다른 일은 다 여기서 하라는 뜻인것 같아요 뭐 자는거 말고 다른거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일하는거, 뭐 공부하는거 아니면 뭐 쉬는거, TV 보는거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할수 있게 해라 이렇게 꾸며놓은것 같고 나름 쾌적하긴 했어요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요 위에 공간 있잖아요. 얘를 좀 독특하게 해놨어. 보통은 이렇게 그냥 파놓기만 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안을 더 들어가게 해가지고, 여기서 조명이 나오게 했어요. 간접조명을 한 거죠. 직부등도 있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에어컨을 또이쪽에왔 놨어요. 이쪽에서 나오는 집도 많잖아요. 어. 근데 이건 뭐 장단점이라기 보다는 여기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공용 공간, 생활 공간인 것 같고 자 이제 자는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은 자는 공간에 나와요. 아 이거 흔적이 있다. 약간 여러 번 닫아놔야겠다. 네. 자 이게 이제 침실인데 어 침실은 어 일단 은 창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좀 메인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놀란 게이 공간 열어 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열어 보게 되면은 펜트리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펜트리가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보통은 붙박이장 하나로 대체하거나 그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이게 붙박이장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데는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면 드레스룸만이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해놔야 돼. 이렇게. 이런 것들 커버를 해놔야 돼. 먼지가 살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다 보면서 할수 있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고. 1인 가구면 이 정도 사실 저는 충분한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자, 이쪽 이제 공용공간으로 나갈 건데, 현관이랑 요런데 제가 안 살펴본 데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죠. 욕실도 안 받고. 괜찮아, 자, 요 이쪽으로. 닫아놓고 이쪽. 시작할까? 처음 보는 것처럼. 들어가서,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여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 공간 있잖아요. 이 세탁기하고 건조기, 얘를 요즘은, 감옥 가두듯이 해가지고 이제 넣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아예 욕실 공간에다가 넣을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요즘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소음도 나고 빨리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습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어차피 여기 습한 공간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데 수납장을 꼼꼼하게 해놨고요. 안 보이시죠? 제가 보고 있어요. 되어 있고 위에도. 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건식 세면대 요즘 많이 해요 소리 들려요 완벽합니다 아니 <웃음> 아니요 물안 나오는데 요즘은 밖에 들어와서 손만 씻고 싶을 때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밖으로 나와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샤워부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샤워부스가 따로 잘 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에다 그냥 꼭지 나와가지고 사화하게 만들어 놓은 곳들도 꽤 있잖아요. 확실히 이쪽 공간을 좀시키는쉬것 같아요. 자, 이쪽으 좀만 더 가볼까요? 여기도 좀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해우소? 네, 해우소. 오, 맞아요. 해우소.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화 공간과 해우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다. 건으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꽤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쭉 가서 이제 현관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현관은 굉장히 애매한 곳이에요 왜냐면 안 열어보기엔 좀 그렇고 열어보자 해도 별게 없어 어쨌든 열어보면 은 이렇게 신발장이 나오게 됩니다 신발장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그런 신발장인데 뭐 우산꽂이가 있다는 거 정도가 제가 보기엔 신경 쓴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하나 더 있어요 신발 수납 공간이 저는 뭐 신발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거는 이 공간 있잖아요 게좀 그런가 이 공간 이 공간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사실 이 공간이 이렇게 떠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놓게 되면 은 이게 밀려 밀리게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 이제 잘 되어 있죠 이 공간이 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여기에 펜트리가 뭐 있어요 이거 뭐 솔직히 깜짝 놀랐어 요 보실까요 이렇게 펜트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 상구에이 정도 펜트리면은 공간 구성을 잘한 것 같아요. A 타입은 물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공간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3구 A 타입 살펴봤고요. 자 4구 A 타입 도 살펴볼게요. 자 이제 4구 A 타입 살펴볼 건데요. 저 진짜 처음 봐요. <웃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어우. 아 일단 주방부터 볼게요. 어 이렇게 해놨네요.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다 같은. 다 같은 면으로 해놨어요 같은 재질로 그리고 어, 이것도 좀더큰것 같다 이게 작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크게 해놨네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좀 그렇다는 건될것 같고 일단 주방공간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제일 큰 특징이 크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인 것 같고요 밑에 한번 열어볼게요 아, 여기도 또 냉동고가 있는데 어. 진짜 그런 거 많이 먹나봐요 제일인 제일 가구들은 네. 냉동식품 많이 먹요 오요거잘 쓰면 좋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양념장소 요거, 요거 되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오 네. 이런 것들 꼼꼼하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비스포크 똑같이 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음 펜트리가 있네요 음. 주방 옆에 이렇게 펜트있으면 좋죠 예뻐요? 네. 조금 애매해 왜냐면 요렇게 제가 몸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거를 뭐 엄청 깊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것 같고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 보관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래도.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손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 그 공간을 저는 알차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크게 만드는 것 보다 오 신기하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일랜드로 장을 만들어 놨죠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요 밑에 이거 있네요 이거. 전자레인지, 안 웃죠? 밥솥도 이런 것도 중요하죠 생각보다. 자, 이렇게 하고 방들을 먼저 보고 그다음 에뭐 드레스룸 같은 거 볼게요. 이런 것도 살짝 남겨놓을게요. 자, 여기가 방인데 어, 여기가 이제 공용 공간이네. 앉아도 되나? 이렇게 자, 앉아가지고 TV도 보고 뭐, 책도 좀읽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이양 옆으로 이제 공간이 있어요. 음. 이게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용 사구니까. 아까 상고보단 좀 크잖아요. 어떻게 열어야 돼? 저기. 아, 이쪽으로 해야 하네요. 네. 아, 이렇게 하는구나. 네. 들어와 보시죠. 네. 아, 이렇게. 아, 다 열리네. 이렇게 쭉. 오. 야. 오, 좋은데? 이렇게 여니까 한 공간으로 보이네요. 그쵸. 그렇죠? 책상 같은 거 놓고 하면 되는데, 여기도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열어보고. 아, 여기는 아 여기는 붙박이장으로 했구나. 음, 좋아요. 사실 드레스룸으로 하느냐 붙박이장으로 하느냐는 개인 선택이고 붙박이장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는 붙박이장을 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아... 저는 좀 예민한 편이어서 그런지 일을 할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일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문딱 닫으면 일만 할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저는 이거는 제 개인 성향에되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하다가 이제 심심하면 여기 밖에도 한 보고, 이렇게. 지금 복도지만. 이제 잠자는 공간한번 볼게요. 자, 이쪽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나도 처음 보니까 궁금하다. 아, 이렇게. 어. 오! 여기. 여기 창문이 있고. 이런 거 여러분 다 디피인 거 아시죠? 이건 뭐죠? 아, 오.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건조기하고 세탁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수평으로 놨어요. 아 그리고 여기도 건식인데 여기를 이렇게 수납장을 다 해놨네. 아 이거 하고 싶어. <웃음> 조금 과장하면 호텔식 건식이니까 조금 과장하면 자 그리고 여기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공간 열어볼게요. 아~ 여기 드레스룸이 있네요. 근데 드레스, 드레스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살짝 아쉬워. 솔직히 아쉬운데 그래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죠. 그리고 혹시나 습기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위에까지 다 막아놨어요. 어, 이 공간이 또 있다. 그리고 이쪽에, 아, 여기 샤워 부스 있고, 역시 건식이니까 샤워 부스 있겠죠? 그리고, 어, 여기는, 뭐랄까. 이 공간이 좀더 크네요. 헤어소 공간이. 음, 조금 더 마음 편하게도 볼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동선이. 아, 이렇게돼 있구나. 확실하게 좋게 돼 있네요. 아, 그렇네, 그러네. 우리 아까 여기 안 열어봤거든요.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뭐가 있네. 아 여기 또수납공간 있네. 이건 뭐지? 아 여기도 있네. 어, 이런식으로. 음. 사실 이런 공간이 죽기 되기 쉬운 공간이거든요. 그냥 날리기 쉬운 공간인데 저는 잘한 것 같아요. 활용을. 아 여기도 궁금하다. 여기는 일반, 일반적인 일반 신발장입니다. 너무 기대했나보다. 신발장. 아까 3구 타입에는 펜트리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팬트리 공간들을 3구는 하나에 모아놨다고 치면은 4구는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 이제 여러분 취향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4구처럼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넣는 거를 선호하기는 해요. 한 눈에 보는 것 보다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요거 하나만 보고 끝낼게요 하나만 미안해요 여기 좀 보고 싶어서 천장 보이시죠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우물형 천장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예냐면 여기 닫으면 일할 때 더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살짝 열어놓든지 아니면 더운 채로 참아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시원하게 일하라고 두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안방에도 당연히 있겠죠. 진짜? 여러분, 끝난 줄 알았는데, 다락을 안 봤어. 네. 다락은 일단, 요렇게, 여기를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네요. 요 공간이 계단으로 변하네요. 다락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게요. 오! 아, 제가 왜 놀라냐면, 진짜 이 높인가요? 이 너무 높은데? 보통은 약간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제 키가 듣는 것 같고, 뭐 제가 170, 180은 안 되지만,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어, 이렇게, 아, 이렇게 되면 공간 쓸수 있죠. 이 정도 되면 공간 쓸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뭐죠 그거?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 네, 빔 프로젝터? 그런 거 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개인 공간 써도 되고, 어, 괜찮은 것 같네요.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형도를 실내 보기 전에 보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단지 배치도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향에 뭐 대해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이제 사업 개요를 보면 은 주차대소가 511대로 나와있고요 뭐 평형정보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근린생활시설 아, 이게 도로가 확실히 엄청 크, 넓게 표시가 되네요 저희가 임장할 때도 보면 도로가 넓었잖아요 모르고 넓게 표시하는 것 같고, 아, 요게 가운데로 이렇게 보이네. 가운데에 가든이 이렇게 있다고 보여요? 네. 썬큰 가든이랑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크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오피스텔 보다는 규모가 꽤클것 같아요. 음. 여기 이제 차량 출입구가 여기 있고, 보행 출입구가 여기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밑에 상가로 보통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서, 보행로에서 놀고 뭐 상업, 상업시설에서 쇼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영종도까지 날아와서 네, SK뷰 오피스 분양 현장을 한번 다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임지도 살펴봤고요, 임장을 통해서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살펴봤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영상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